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집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집값 10%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누구나 집 1만 가구 내년 분양한다 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확인해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날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총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고요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에 6에서 20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기가 뭐냐면 10년 후에 10년 전까지는 임대주택으로 살다가 어, 내년에 분양하는 분양가로 확정이 되고, 분양가는 확정이 되고 이걸 10년 후에 분양이 이제 전환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제 누구나 집을 분양하는 이제 분양 지역들은 아까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어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서울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 외곽지역인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공임대 뉴스테이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가 독식했지만 누구나 집은 시세차익을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좀 약간 그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시행자는 분양 전환 시까지 투자금과 시행자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이 하락할 때 우선 충당한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분양 당시에 이제 분양가가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 차익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이제 하락할 때는 시행사에서 15% 정도까지는 시행사에서 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까지는 10년 후뭐 분양한다. 뭐 임대를 10년 살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한다고 라 했을 때 10년 후의 시세의 90%에서 분양가가 다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에 있었냐면 한교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분양 받을 시에 분양가가 확정되고 시세차익을 집주인한테 주고 10년 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15%까지는 보존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간만에 좋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누구나 집은 이제 안할 이유가 없고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단지 분양가는 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 이제 정책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해설남 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